오늘은 다른데 화보보다도 여태까지 안 해본 화장이에요 있던 화장에 좀 독특하게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 이런 것도 내가 해보는구나 그리고 머리또막 이렇게 산발하고 하는 거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쇼할 때 근데 산발하는 머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하게 찍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